이거? 여러분, 다들 연말 잘 보내고 있나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토모 영량평가를 하러 훈련습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코스모스 아키사에서 또모 아티스트들을 위해 좋은 향을 연습하라고 오늘 스탠웨이 후드 협찬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건 구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니까 엄숙하고 진지하게 집중해서 쳐주세요. 음. 어디요? <S> <S> 음. <S> <S> <S> 어, 네. 굉장히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을 하고 맥맨오프 특유의 서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저잘 들었는데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뒤에가 그 페달이 너무 저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인기 보여주자 그럼 아니 아니 일단 <웃음> 가벼워서 좋았고요 네, 정말 나무랄 때가 없네요 너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해? 나도 나무랄 때 없었다 생각하고 흠잡을 <웃음> 때가 <웃음> <데가 웃음> 없었어 <웃음> 다이뻥이지 <웃음> 일단 조금 더 빠르고 가벼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빠르고 가벼워 <웃음> <맞아>. 아니에요 <웃음> 저는 할수 있다 생각 <웃음> 하고도 남죠 <웃음> <웃음> <웃음> 네뭐 전반적으로 <웃음> 그냥 좀더 가벼운 게요즘더 많이 하시면 좋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연습한지 별로 안 되시지 않았어요? 진짜 유장 씨부잘 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웃음> 나트 같은 거뭐 연습 좀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웃음> <웃음> 아 일단 제가 못노랜지도 모르는데 네그또 이게 탑 부분에 또 그런 청명한 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라라라라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좀 구조화된 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래라라라라비밀이 <웃음> 세시한다 섹시한다 Uh, 너무 그특게의그 뭔가 좀 너무 손만 떼가다가 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말하는데. 와 싫어요? 진짜 갑자기 가버리지 뭐. 저여기가 혼신을 다해서 지금 각오를 친것 같은데, 별로고 약간 흠잡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고2 때 이거 잠깐, 잠깐 치다 말긴 했지만, 그것조차, 쨍보다는, 알바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목소리> 그냥 치는 게 우리 오늘 한 k 도 don't 어너 r e 어여 o 까지다 a 동 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누가 찍? e I don't care. I d 가 n 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이 d 는 n t care. I 보 안 되면 이거이거이이거이거워이이걸그렇거워이했어이거이거을거워 이곳을 을거야 이곳을 이이지을을한거야 이곳을 즐거워. 이 이곳을 아, 즐거거이 <웃음> 일단 조금 더 빠르고 가벼워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할수 있다 생각 하고도 남죠 연습 좀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웃음> 아 일단 제가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네그또 이게 탑 부분에 또 그런 청명한 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따랄라트랄라트랄라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이런 이거 패, 얘가 l I 이이 n t to go. No, I d o 너가 연정 n t to cut out of the same one. It's s i n g 가 e o 그대로 a n 로 to 아, 그런 거요? 어, 아, 아 이것도 내가 친 거야? a k 줄게 p I want to take up. I want to take up. 이 want t 나도 진짜 e 이 p I want to t a k <목소리로> <목소리로> 진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고 아 진짜 요즘 세상 너무 좋네요 진짜 그리고 나 일단 지정 좌석 제길일이길래러왜 오늘 굳이 나를 저기 앉은 지정 좌석 제지이러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 어얘도 <목소리로> 완전 뭐 이게 있던데 아 그래서 아 진짜 너네가 일을 갈고 연습을 했구나 아 그래가지고 아, 그 그니까 모르겠어, <목소리로> 아니 까그 너네 치구친 거야 아니면 아니, 이 위에서 아니, 그냥 잘 아니 편으로 안 눌렀어 지않어